예! 의사를 불러라. 예예예. 예. 불러. 어, 근데 뭘로 시켜요? <웃음> 아 지금 대짜로 얼큰. 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모두 한명 시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응. 백반 두 개만 배달해 주세요. 예. 상수영 아, 아, 왔습니다. 예. 아이고. 의사 아, 아, 아, 아, 선생님이세요? <웃음> 제가 의사입니다. 아이고. 지금 아, 환자가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 아 그럼 환자가 어디 누워? 여기도 오 계시면 되죠. <웃음> 당신은 이집 주인니까? 이집 주인이니까. 야, 그럼 빨리 진료를 해 주십시오. 예예예. 예. 예, 예, 예. 진맥을 좀 봅시다. 진맥, 진맥, 진맥. 나이만큼 접으세요. 둘레 여덟 여덟. 그만.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어떻게, 와이. 와이. 어때 어때? 찌리 찌리 자게개운해다 났네 다. 아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적 차려요. 제발 긴장 어 하자. 나 병원 가야겠어. 어디로 어디? 어필 어펴 어필 어필 어필 어필 어필. 아니야, 아니야 이상하게 어부부 하고 싶네요. 어, 뭐, 아이 무슨 소리야? 아유 찌겠네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유 욕이라도 좀해내겠다 그래, 먹어야지. 아이아이 사람이 배달 시킨지가 언제인데 이제 오고 우리 그래, 사람아! 지하철이 빠고 나가지고 뭐가 빵 빠고 나? 빨리 음식이나 치우세요. 주인감님. 뭐하시는 거예요? 빙그르 치우는데요? 음식이 많이 남겼네. 이 집이 음식이 짜더라고. 주방장은 따르게 해라. 네. 장원. 그 철거망 될거 아니야? 예. 그러 어라. 아 놓쳤어 진짜. 어. <웃음> 뭐 하세요 지금? 이사하게 얼음땡 놀이하고 싶네. 뭐 얼음땡이야 사람아? 나어지러 쓰러졌어. 땡아 아유 아못들는 거야? 물에 빠트리라고요. 야 제발 긴장 좀 하자. 당신 때문 빨리 가 당신. 그럼 탕수 값을 좀얼마얼마얼마대만 팁도 좀 받아야 되고 제가. 왜 말을 못 해? 탕수대가 말을 이리 얘기해요! 알아서 드려야지! 어머! 단순간 2만원에 팁 천원 벌었네? 2만원 벌어온 돈 사랑의 모금함에 넣어주세요! 여기로 메스 메스!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조용란 같네? 뭐가 조용란이에요? 제발! 김양경 회자나쓰러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사람이 쓰러졌다 사람이 쓰러졌어! 뭐 사람이 쓰러졌어? 사람이 쓰러졌어!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 예. 누가? 야? 누가 쓰러졌지? 어? 해봅시다, 어. 알아 맞춰봅시다. 알아 맞춰봅시다. 딩동댕 너야. 내가 쓰러졌네야이1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1이 사람이 쓰러졌어 빨리 마줘 빨리 안녕하세요. 대입니다 환자가 누구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제가 환자입니다. 어. 어. 어. 아. 아, 어.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돼지 잡는데요. 둘, 셋. 차하게 제주도 똥돼지 같네. 뭐 똥돼지 우니 똥돼지야. 아, 그러저라고 환자가 누굽니까? 나나 나. 나, 나, 나. 어디 가 아픈지 말씀해 보세요. 전질으로 다 아픈데. 네. 어디라고 딱히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말을 못해? <웃음> 엄마 중이 있으면 있다. 암내가 남은 난다고 왜 말을 못해? <웃음> 나 치료하는데 5만 원밖에 안 드는데. 아, 5만 원이에요? 만원 여기서. 암내 치료하고 5만원 벌었네. <웃음> 안 가진 것 같은데. 잠깐!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오! 싫어하네! 하네